아아아호오요야 진짜 완전 날啊 싸움 그냥 끝판이었다. <웃음> R을 1타에 놓지 말까? 그냥 이렇게 할까? 이거 버리고 콩로봇 뽑으면 손해가 너무 손해데 근데 성률 좀 올라왔죠?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까고 까고 까고 정확했어 정확했어 빨려놓은거딱 됐어 잡아버려 그렇지 당황스럽나 세상이 원망스럽나 더 강해져라 억울하면 억울하나 4.3%로 죽은게 억울하나 그렇다면 강해져라 따가이씨 내부 말겠죠? 몰라 내방 되는데요? 아잘만되는구만 다하네안돼 어? 이런 괜찮아 허이런데이런데이 아, <웃음> 이런데 <웃음> 아, 대싱이었구나 이렇게 <웃음> <정도 됐죠>? <웃음> 어, <웃음> 개컸다. 와, 그거를 정리 못하네. 와, 진짜. 내 스윙이었나? 와, 그거를 정리 못하네. 다 깎아뒀는데. 와. 이걸 정리를 못해 외도운데 진짜 온빨로다 썼나보다 엘리자같은게 어? 잠깐만 어? 어? 중식빨려있잖아 어? 그냥, 나가, 이씨. 들깨나게 그냥 나가, 이씨. 누구들 육렛갈 줄 모르냐고.